대신자인가? 어! 아, 노루 이렇게 이기는 러니까 겨우, 겨우 이긴 거잖아, 이거는. 이건 겨우 이긴 거고. 여러분 이걸 누가 당해요 진짜. <웃음> 얘네 사실 못 내거든요, 이제. 언젠, 저지도 너무 사이야 아니 미쳤나 봐. 설 얼마 개강 나와? 아, 뭐리첫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기다합니않이거 아, 죽나봐 휘둘게치기 이게... 잡을 능력이 없는데 아 진짜 뭐어게게 하라고 칠톤이요, 칠톤. 아까 이요칠톤고 하면서 이요지톤이요 칠톤이요, 칠톤이요. 이거 쓰기 이은게나이람이이거 일만 알아서. 이이 <람이도> <람이> <람이> 무르도즈노 시간을... 누가 쓰자고 했어? 하이파이브. 범람도 쓰고 싶다, 그죠? 쓰자. 야 졸라 재밌어 하스스톤 이걸 안할 거라 이걸 안 한다고 이 게임을 이 맞아? 오늘도 끝났어. 긴장하지 <놀람> 마시고. <놀람> <놀람> 너의 생각을 보여 봐내 눈을 믿을 수 없고 세에 있으면 실화냐 뭐, 이게? 뭐, 이게? 될수 있지! 아, 아! 아! 야스윙이 이게 되면 어? 어? 잠깐만 잠깐만 어, 어 잠깐만 잠깐만 어어 어, 잠깐만 <웃음> 야! 야 타우리산 스왜 쓰냐? 안 돼. 오케이 쇼타임. <웃음> <웃음> 들창업님 <웃음> 뭔데? 같이 나갈거야? 하하 그래? g 짱 o 네글짱 n 네 서사 되셨구나 이건 간파 못했겠지? o 들창 으, 니들창 으, 니들창 으, 니들창 으, 니 으, 창감이 으, 으, 으, 으, 으, 으, 으, 너무나 쉽게 아 잊어졌다고. 근데 정신적극을 뽑아야 그 느낌 살릴 수 있죠, 그렇죠? 과를 한 다음에 번개계와 이세라 이거. 사제고 들어고 그 문제가 아니라 한일전이니까 이겨야 하는 건데 그걸 모르자. 너의 생... 악절더라 키키. <웃음> 우와. 정신 나갈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왔다, 왔다, 왔다, 왔다. 뒤졌다 벼락치기. 수혈식. 수혈식 잡고 옵니다. 아, 폴 케이트 나가주시고. 와우! 짱구스. 다른 거보면은 달거나 짱구스 나오잖아, 어차피. 그냥 보고. 아, 촉수 나가줄게요. 다래거인. 영마라! 아 아누비사스 거기다가 한번더 던지고 아누비사스 왜 이만 아누비사스 그냥 끝끝끝 <놀람> <놀람> <놀람> 평생 올려보시던가 맞자. 내 생사다. 만났다. 어, 저 세상에 하자. 이런 세상에. <목소리가> 근데 소주키 기술로 변함께는 격려를. 이거 한번 보고 싶은가 다 나만 그래?